아, <웃음> 안녕하세요 방단 <방>, 지민 t 입니다 <웃음> 안녕하세요 방단 방, 지민TV입니다 <웃음> 안녕하세요. 다못 나를 위해 많은 스텝 여러분들이 고생을 해주십니다 역시 오 예스 아 베레모 게 2분 남았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You're my honey bun y u r e my s w e e t i 저거 준비하자 괜찮우리만 <웃음> <굉장히 설마? 웃음> 하지 않으면 그정까지 없는 것 같아서 빨리 결정이다 조명도 맞추고 다야 네, 그러면 이거를 리허설 때 보이자에 있는 동선도 해보고 너한번 살짝 해보고 이제는 <목소리도> 이 손바닥 깨하지 아니야 어디할때 손바닥 봐주시면 네. 요손좀 올리는 거야 봐야 되냐? 어디 봐야 돼? <웃음> 아, <웃음> 여기? 네. 요즘 너무 술 취한 사람. 네. 내가... 와, 코끼리 술을 차는거거요코끼가 매니저 명이으면 알에요채가입니까 <웃음> 아, 이거. 하하하이하하 하하하하하하. 하 하네요 감사합니다. 어귀엽다어를찍이기 찍어야 될것 같은데. 그거 같아. 그렇지. 그렇지. 좋아. 이, 사이... 이 기술자들 네. <웃음> 오한번촥 아니 아니 자, 아 <람쥬> 네, <람쥬> <람쥬> 그 정도가 돼야 되는데. 그지? I'm s o a start n 이거 못할것 야, 머리 길어, 머리 길어. 아 이거 못할것 같은데. 아니야. 머리 들어. 머리 들어. 나 이거 못할것 같아요. 이거 다시 다시 하려고 노력. 아니 못할것 같다니까. 아이고. 벌써 그렇게 있었는데. 네. 그렇게. 출발한 네. 다음에 앞으로 보인 적이 붙이면 안 되고. 네. 최대한 자기 몸을 붙이고. 네. 머리를. 맨날 다리. 이 오케이. 기이안 신기하네. 보는 감사합니다. 너무 귀엽다, 진짜 어떻게? 그래서 먹어, 여기 타고 액션, 그렇죠? 응. 이거 먹어도 되는 거죠? 네. 오.